레코드 판매량 단추를 클릭하면 폼이 나타나도록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시고 레코드 판매량 단추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탐색기 창이나 속성 창이 없을 때는 보기 탭에서 프로젝트 탐색기 보기 탭에서 속성 창을 누르시면 탐색기와 속성 창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폼에 폴더 모양이 없을 때는 폴더 설정 해제 단추를 누르시면 볼수 있습니다. Command 버튼 1은 레코드 판매량의 이름 상자에 보시면 Command 버튼 1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레코드 판매량 단추의 이름이 Command 버튼 1이 됩니다. 그래서 레코드 판매량 단추를 클릭했을 때 실행되는 함수가 바로 c o 드 버튼을 클릭이 되겠습니다 탭키를 누르시고 폼에 이름을 적어 주시고 점 쇼를 해주시면 폼이 보이게 됩니다 폼의 이름을 확인하실 때는 더하기 단추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레코드 판매가 폼의 이름입니다 레를 적어 주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바를 누르겠습니다 점 SH 적어주시고 SHOW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닫기 단추를 누르셔도 되지만 왼쪽 상단에 아이콘 모양을 더블 클릭해도 창이 닫힙니다 디자인 모드를 끄시고 레코드 판매량을 클릭하시면 레코드 판매 폼이 보이게 됩니다 판매일자의 콤보 상자를 클릭하시면 아무 내용도 안 나오지만 음악 종류를 누르시면 음악 종류 단가라고 해서 J4셀부터 K8셀까지의 내용이 보이게 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미리 초기값 설정할 때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닫기 누르시고 디자인 모드 레코드 판매량 단추를 더블 클릭하시고 레코드 판매를 더블 클릭 마우스 오른쪽 코드 보기 하겠습니다 user form underbar initialize 라고 있는데 이 내용이 초기하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form이 실행되면 가장 먼저 여기부터 실행하게 됩니다 j4부터 k8까지의 범위값을 c m b 종류라는 곳에 rowSource로 행값들을 입력받는 겁니다 그럼 CNB 종류가 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코드 판매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음악 종류의 콤보 상자가 있는데 이름이 CNB 종류입니다. 그래서 CNB 종류에 J4부터 K8까지의 내용이 입력이 되는 겁니다. 마우스 오른쪽 코드보기 해주시고 이제 초기화의 내용에 처음 실행될 때이 내용이 들어오는 걸 봤는데 K4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Ctrl-C 컨트롤 Ctrl-V 컨트롤 J를 O O로 주겠습니다. 그러면 로우 소스는 행의 자료 값을 받는 건데 범위를 씌워서 값을 넣었는데 J4부터 K4까지 값을 넣었으니까 팝송 1500원이 콤보 상자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J5부터 K5까지 넣었으니까 가요 1200원이 들어가는데 로우 소스를 쓰면 기존에 있던 값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값이 덮어 쓰게 됩니다 그래서 팝송의 자료 값이 없어지고 가요만 남게 됩니다 복사를 해서 밑에 붙여 넣겠습니다 그리고 4 5 6 7 8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J4부터 K4까지 팝송 1500원이 콤보 상자에 나타나게 되고 머리끌로 음악 종류와 단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두번째 콤보 상자 종류에서 J5와 K5가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있던 J4와 K4는 사라지고 J5와 K5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가요 1200원만 남게 됩니다. 그 다음 팝송하고 1500원은 머리끌로 불려오게 됩니다. 실제로 입력은 안되고 입력되는 값은 가요 1200원이고 팝송 1500원은 보여지기만 하게 됩니다. 다시 J6, K6은 마찬가지로 가곡 2000원만 되고 머리끌로 가요와 1200원이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에 J8과 K8이 되면 동료 800원을 저희가 선택할 수 있고 재즈 1000원은 머리끌로 보여지기만 하는 상태가 됩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디자인 모드를 끄시고 레코드 판매 클릭 저희가 음악 종류를 클릭하면 재즈 천원은 선택이 안됩니다 동료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값은 동료 뿐입니다 그래서 로소스는 이전 값에다가 새로운 값을 추가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넣을 거면 한꺼번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일 전 날짜부터 오늘 날짜까지 차례대로 넣을 거면 로우서스로는 넣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a 드 아이템을 쓰시면 누적해서 값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레코드 판매 폼에서 판매일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cmb 판매일자에 날짜를 넣으면 되니까 코드보기 cm 컨트롤 스페이스 바 판매일자를 더블클릭해주시고 점 add 아이템 해주시고 로우소스와는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로우소스를 쓰고나서는 자료값을 넣을때 는을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add 아이템을 쓸 때는 뒤에 는을 쓰지 않습니다. 바로 자료값을 넣으시면 됩니다. 쌍따옴표 쌍따옴표 이렇게 해주면 a라는 값을 판매일자에 넣어줍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디자인 모드 끄시고 판매량 클릭 a 라는 값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저희들은 글자를 쓸게 아니라 날짜를 쓸 거죠 날짜는 데이트를 씁니다 액세스 공부하실 때 날짜 함수로 썼었죠 엔터 치시면 대문자로 변환이 되고 오늘의 날짜가 판매일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원하는 건 5일 전 날짜니까 빼기 5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컨트롤 C에서 복사해 주시고 클릭 컨트롤 V 순서대로 쭉 넣어 주시면 되겠죠. 4, 3, 2, 1, 뭐0 빼셔도 되고 빼기를 아예 없애도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오늘의 날짜가 차례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닫기 해주시고, 디자인 모드 꺼주시고, 클릭. 판매 일자를 누르시면 오늘의 날짜와 5일 전 날짜까지 표현이 됩니다. 입력 단추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cmd 입력 클릭이 뜨게 됩니다. cmd 입력은 레코드 판매에서 입력 단추의 이름이 cmd 입력입니다. 더블클릭해 주시고 이제 탭키를 눌러서 이 안에 셀에 입력할 때는 셀을 대괄호에 묶어서 표현한다고 했죠. A3셀에 입력할 건데 A3셀부터 범위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시작위치인 A3셀을 적어주시고 A3셀의 행번호를 가져오려면 .row를 써줘야 됩니다. row 그러면 3이라는 숫자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 더하기 마지막 위치를 찾으려면 이 범위 내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개의 행이 있는데 이 다섯 개의 행의 범위를 알고 싶으면 일단 시작 위치인 a3셀을 적어주시고 점 현재 영역이라고 해서 current region 이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현재 범위를 알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점를 적어주면 현재 범위에 있는 행들을 알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점 카운트를 적어주시면 현재 있는 범위의 행들의 개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총 다섯 개인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3 더하기 5가 돼서 8이 됐죠. 그러면 지금 8인데 어디에 있는 8인지는 모르죠. a8인지 b8인지 c8인지 모르니까 여기에다가 행값이랑 열값을 넣을 수 있도록 셀스를 넣어줍니다. 가로 열어주시고, row index는 행 값을 넣는데, 방금 수식으로 8을 만들었죠. 콤마. 이제 1을 적어주면 A열이 되고, 2를 적어주면 B열이 됩니다. A열에 넣을 거니까 1을 넣어주겠습니다. 가로 닫아주시고, 는. 이제, A8셀에 넣을 값은 뭐를 넣을 거냐면 판매일자니까 레코드 판매일자를 클릭해보면 CMB 판매일자입니다. CM 컨트롤 스페이스 바 CMB 판매일자를 해주시면 판매일자가 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판매일자를 날짜 형식으로 바꾸고 싶으면 C 데이트를 적어주시면 날짜 형식으로 값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끝에 가로 닫아주시면 입력받은 값을 날짜 형태로 바꿔서 셀에 입력하게 됩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두번째에 넣어주시는데 이제는 B에 넣을 겁니다. B에 넣을건데 B는 음악종류죠. 여기는 CM 컨트롤 스페이스바 종류를 더블클릭해주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넣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기 위에 값에서 8번 행에 그러니까 a8셀에 날짜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번째 값에 올때 3행은 문제가 없는데 연속된 범위에 날짜가 입력된 게 연속된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줄에서는 연속된 범위가 5개지만 아래 줄에 오면서 6개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개수를 세면 여기는 6이 되고 3이니까 아홉 번째 줄에 두 번째 열 그러니까 B, 9셀에 c m b 종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을 닫고 실행 판매일자를 5월 8일 팝송 100개로 해보겠습니다. 입력 그러면 팝송이 B9셀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같은 줄에 입력해 같은 줄에 입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디자인 모드 레코드 판매량 판매 코드 더블 클릭하시고 입력을 더블 클릭 여기에서 이 값이 변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변하지 않도록 변수를 하나 써주셔야 됩니다. 변수는 저희들이 변하는 값을 담아두는 i를 변수라고 합니다. Ctrl X 잘라내기 하시고 변수의 이름은 A로 주겠습니다. 엔터 A는 Ctrl V 그러면 이 수식의 값을 A에 담아두고 그 수식을 A로 대신 쓰면 됩니다. 근데 이 변수명은 아무거나 쓸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프라이빗이나 서브, 엔드, 뭐 포, 언로드, 미 이런 것들은 쓸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을 제외하고 쓸수 있는 게 변수명입니다 한글로 지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A를 썼습니다 이제 엔터 치시고 여기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이제 세 번째에는 판매 수량을 적어야 되죠 판매 수량은 텍스트 수량이네요 tx 컨트롤 스페이스바 수량 해주시면 되는데 숫자 값으로 바꾸시려면 여기 위에도 써졌죠. val을 써주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걸 꼭 물어보세요. 이런거 굳이 외워야 되냐고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네번째 열 보겠습니다. 판매 단가 판매 단가는 텍스트 단가네요 더블클릭해 주시고 TX 컨트롤 스페이스바 단가를 더블클릭해 주시고 VAL 근데 외울 양이 많지 않으니까 너무 고민 안하셔도 됩니다 유형이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다섯번째 다섯번째는 판매액이네요 범이 씌우시고 tx 컨트롤 스페이스바 수량 곱하기 tx 컨트롤 스페이스바 단가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천 단위 구분기호를 넣어야 됩니다. 천 단위 구분기호를 넣으려면 셀 서식을 줘야 되는데 셀 서식을 주는 명령이 포맷입니다. 포맷 가로 열어주시고 expression은 수식 값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미 적어놨고 콤마 포맷은 셀 서식에 적는 값을 적으면 되는데 천 단위 구분 기호는 쌍따옴표 샵 콤마 샵샵샵 해주셔도 되고 샵샵 0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샵샵 0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할인 금액 할인 금액은 여섯 번째 열이죠 할인 금액은 한 가지 값이 아니라 체크돼 있으면 할인 금액을 적고 체크가 안돼 있으면 0을 적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레코드 판매를 보시면 할인 여부가 있는데 할인 여부의 이름은 CH할인 여부입니다 ch 할인 여부의 값은 value에 나타나는데 지금은 거짓으로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얘는 체크가 되면 true가 되고 체크가 안되면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if문으로 값 두개를 써야 되는데 셀 값을 지금 바로 쓸수 없고 if문으로 true일 때 셀에 넣고 거짓일 때 셀에 넣어야 됩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if 조건을 줘야 되죠 조건은 ch 할 컨트롤 스페이스 바 할인 여부를 해 주시고 할인 여부가 는 트루 랑 같으면 할인 여부의 값이 트루면 그러면 이 된이죠 된 엔터 쳐 주시고 탭키 눌러서 그러면 셀에다가 넣어야 되죠 셀스 값은 텍스트 컨트롤 스페이스바 수량 곱하기 컨트롤 스페이스바 단가 곱하기 0.1 하면 10%가 되겠죠. 엔터 엘스 엔터 탭키 누르시고 똑같이 적으시면 되겠죠. 컨트롤 C 컨트롤 V 들어가는 값은 0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크가 되어 있으면 10%의 가격을 적어 주시고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0을 넣으시면 됩니다 끝났으면 e n d if에서 if문이 끝났다고 알려 주셔야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닫아 주시고 클릭 판매일자는 5월 5일 음악종류는 동료 수량은 120개 할인여부는 체크 입력해주시면 마지막값으로 제대로 입력이 됐네요 하나 더 넣어보겠습니다 5월 6일 재즈 100개 할인은 안된걸로 하겠습니다 입력 그러니까 정확하게 입력이 됐네요. 값은 지워주시고 한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값을 선택하고 나서 입력 그 다음 가요를 누르면 가요의 콤보 상자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쓸수 있습니다. 근데 입력을 누르고 나면 활성화를 끄고 싶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창을 닫고 디자인 모드 더블클릭 레코드 판매에서 코드 보기 and if 뒤에 입력을 누르고 나면 여기가 입력 버튼을 눌렀을 때죠 입력 버튼을 누르고 나면 cm 컨트롤 스페이스 바 종류를 더블클릭해 주시고 점 락키드 라고 있습니다 얘는 잠궈 주는 겁니다 는 true 를 해주시면 잠겨지는 거고 거짓을 해주시면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true 값을 줘서 잠궈 주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값을 입력해 주시고 입력 그 다음 콤보 상자를 누르면 실행이 안되죠. 위에거는 락을 걸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이 됩니다. 기타작업 이 시트가 활성화되면 이 20셀에 커말 1급 실기 합격이 나타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시트 1이 기타작업이죠. 얘를 더블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커맨드 버튼인데 눌러서 워크시트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 워크시트가 셀렉션 체인지로 되어있는데 셀렉션 체인지는 선택이 바뀐거죠 이거를 다시 눌러서 액티베이트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워크시트가 활성화되었을때로 바뀝니다 이제 탭키를 눌러서 셀 주소는 대가로에 묶어서 쓴다고 했죠. E20이라고 적어주시고 대가로 닫겠습니다. 그리고는 쌍따옴표 글자를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끝난거죠. 창을 닫아주시고 실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종료하시고 기타작업 1에 갔다가 기타작업 2를 누르는 순간 이 20셀에 커말 1급 실기 합격이라는 문구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원본만 남겨놓고 저희들이 추가했던 거 깨끗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시고 채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 위에 틀린 것 없이 모두 맞게 나왔습니다.